습니다. 네. 오자마자 또탄 나오시네. 그죠탄 나와야지. 딱아, 딱아. 일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아까 우리가 왔던 길 아래쪽 방향으로 돌고 있어. 한 건가? 음. 아, 참 어? 이건 뭐지? 이건 뭔 건물일까요? 그냥 사무실 건물이려나? 또다 음... 열려있고 아파트고 홀쩡 60트럭 이런게 없네 그니까요 저 그런거 찾고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빨간 대만 다녀봤으니까, 네. 에, 그러니까 미군기지라고 적혀 있는 거, 에. 이제 군대라고만 돼 있는 거 한번 가봐야지. 아띠좀 이제 무섭지가 않아졌어. 차가 너무 단단해. 이런 장갑차는 방 탄으로 돼 있죠? 네. 오, 저 뭐야? 저총 가방이? 아니야, 아니, 좀... 낚시대, 낚시 가방, 낚시 가방. 아... 예, 네. 총인 줄 알았네. 장갑차는 뭐예요? 장갑차는 방탄으로 돼 있죠? 아닌가? 그렇죠. 어, 많이 체력이 많이 높은 거죠. 부품마다. 음... 지금 계속 밟으면서 왔는데도. 벌써 뭐 그냥 일반 아까 우리 타고 댕겼던 그런 차가 박았으면은 바로 작살났겠죠? 지금 음... 꼭 그렇게 뒤로 가야 됩니까? 예? 아 돌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웃음> 아, 왜, 왜 뒤로 가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겁니까? 아, 무서워서 <웃음> 아 어디 잘못 때려봐가 죽을까 봐. 아, 아 운전 잘하는데 어? 믿고 있지. 아, 이거또 어? 믿음, 신뢰, 사랑, 소망이 부족하네. <웃음> <웃음> <웃음> 아! 와, 심해.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주동만큼 돌아다니는 거네. 한참 남았어요 아직도. 지금 저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중구만 돌아댕긴 거예요. 음. 그래도 광역시인데, 예. 네. <웃음> 커야지요 너참 이래서 서울 사람들이란 어? 아니 내가 언제 어? 실제 그게 작다고 그랬습니까 아유... 이 서울 사람들 이 지방 무시하는 거 <웃음> 여기서 물길 건너고 다. 로로가 만든다. 여기 사람이 다치지. 차가 다치진 않네요. <웃음> 어, 이건 정말 좋네. 응, 수리서 계속 써도 괜찮겠다. 응. 나중에 그 차량 그것만 좀해 가지고 이렇게 더 덧... 오, 주유소. 이게 덧대갖고뭐 그.. 보강하는 것도 있어요? 어.. 일부 차량은 됩니다 막 그.. 가시판 달고 이러는 건데 네, 네, 네. 일단 이거 정리 좀 할게요 저거 이는 좀비만 일단 밟아죽이고 내립시다 아이씨 밟아죽이고 내리자 그랬는데 하나 더노 앞쪽으로 가서 세울게요 저보니까 아.. 무섭지 않다 이말이야 여기서 내립시다 이름 놓고 가주 뛰는 놈 하나 있어요 위에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도 빨리빨리 반응해서 다행이다 뛰는 애 예. 예. 도 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아. D. 조심해요 D. D. D. D. D. D. D. 험하잖아이아 총알 계속. 지지지지지! 아, 아, 장전. 아, 선생님. 아아... 선생님. 어디 물렸어요? 에? 또배 물렸습니다. 배가 약한가 보다. 배만 잡고 물리는 거 배가 남아나질 않는구나. 아, 또 걸렸어. 아, 나 총알이 계속 걸려. 엑스 누르면 그거 돼요. 예. 근데 내구도가 한 3분의 2밖에 안 남아. 나중에총 바꿔야겠네. 딴 걸로. 응. 총기 선체포가안 나와. W D는 효율이 안 나오고. 야 주유소 진짜 주변에 진짜 존나 많다. 앵간하면차 피해서요. 아또 걸렸어. 띠띠띠띠. 좀소져서 나온다. 아, 세발 쏘는한 번씩 걸리네. 와. 개떼같이 몰려 나오는구나. 어, 쟤 표지판 들고 오는데? 나만 계속 고통받는구나 오늘 응? 야씨팔 이제 겨우 나왔는데 너무한거 아니야아 <웃음> 총알이 걸려 아까 거기서 차, 총 하나 예비로 가져오지 그랬어요 네, 가져왔어요 저기 있어요, 뒤에 아 있어요? 네 뱃돼지에 또 구멍 났어 어? 저기 뭔데? 저기서 계속 기어나오는 거야? 저거요? 응 저도 모르겠네요 저왜 자꾸 저서 기어나오는지 건너갖고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위쪽 창문에서 예, 네. 타고 타고 넘어서 넘어서 이렇게 오는 거 같은데 야 기름 넣기 너무 힘들다 어? 저기 그거 울린다 경보 울려요 어디야? 어디 그거 올려가지고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안 오잖아요 지금 절로 음... 가네요 쟤네들 다행이네 백신 있어요? 예? 백신 일단은 뭐 감염인지는 아닌, 감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음, 배대지를 물렸는데? 소장을 야미했는데? 아 예, 당연하죠 어... 찢어지니까 찢었으면 거기 안에 안입혔네 아잇. <웃음> 한입 했네. 불길한 소리를. 자, 기름 넣습니다. 네. 야, 기름 넣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 기름 한참 들어가겠네 이거? 오.. 잠깐 차라라.. 영향도 큰가? 그런거 같은데요? 확인, 아까 처음 딱 타고 한참 탔는데 한칸도 안줄었거든요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이 새끼 나로토스주셔야됨저못 움직임 네오이나로소 새끼 야 저걸 뛰어오네 또오 생긴거는 꼭그거같 생겼네 저 준비 킹 오브 파이터에 보면은 테리 알아요? 아예그 모자 쓰고 있는 애? <웃음> 예그것 <웃음> 많이 했죠 왕년에 킹 오브 파이터 재미지 요즘에는 <웃음> 끝물이라 그죠. 새로 나오는 게 별로여가지고 98? 98인가? 그것까지 했었던 거 오왜오아 뭐야 아 반응이 늦게 나온 거구나. 아 네. 저게 쏘면은 바로 안죽안 안 죽는 걸로 보이더만 예. 아니 기름이 얼마나 되길래. 연료가 150이구나 심지어 차 손상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구도만좀 네. 나갔고 구도 근데 이 측면으로 구두가 있으니까 손상이 안됐네 네. 아 쉬었다 갑시다. 담배 피고 오게 도좀 담고. 옷식기 해놓고 또 갔다 오는 거죠. 어. 아, 또한입 당했어. 아, 대수가 없나 보다. 그러니까 딱 아까 어 총알이 걸려 이러셔 가지고. 어. 어, 나도 봐야겠다. 장전 그 다섯 발인가 밖에 못 넣었는데 일단 넣으려고 알딱 눌렀는데 물렸어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나 총알이 계속 걸리는 거야. 일단 그총 그냥 넣어놔요. 넣어 놓고 새로 깔아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그 음... 그, 그거 있죠? 그 드라이버. 네 드라이버 있어요. 그거 뭐냐 좀 이따 공부대 가서 정리하고 거기서 이제 다 갈아 끼운 다음에 들어가죠 음. 아니면 거기서 새로 하나 얻어서 해도 되고 그래도 어차피 이게 저보다 사격을 많이 하니까 음. 저는 뭐 많이 쏴봐야 열 발이니까 차이가 좀 있는가 봅니다 단발이어도 연사 속도가 빠르니까 탁탁 네. <웃음> 이렇게 써. 그리고 내가 물건 관리가 낮아요 이제 1레벨 됐으니까 아직 좋으니까 음 이게 보니까 좀비를 맞출 때는 그 뭐야 네. 내구도가 잘안 깎이는데 내가 네. 만약에 좀비를 쐈는데 뒤에 벽이 있어서 벽이 총알이 박히면 내구도가 깎여 <웃음> 겁나 웃긴 게 총알이 날아갔는데 왜총 내구도가 깎여? <웃음> <웃음> 그냥 쏘다가 깎이는 게 아니라, 네, 그니까 그 총알이 벽에 박히면 내구도 깎이더라고. 음, 벽을 때리게 되니까, 에, 에, 그래서 그런가, 봐. 판정이. 그것도 참 골머리 아프다. 또 소총이 사거리가 엄청 길어서 그냥 쏘면 벽에 계속 박히니까. 가격도 사거리 길지 않아요? 사거리 엄청 길어요. 그럼 그것도 내구도 좀빨갔길 텐데? 응. 네. 근데 저는 물건 관리가 레벨이 벌써 4니까 덜 딸죠. 그래도 따라요. 모랜데 그렇게 올랐어요? 저 처음에 카타나 들고 댕겼잖아요. 아... 그리고 내고도 깎여야지 그 물건 관리 레벨이 올라서 독끼 음... 갖고 나무 베면은 내고도 팍팍 까이잖아요 예, 네. 네. 그럴 때 물건 관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오르는구나. 예. 네. 아니면은 공격할 때 지금 지금 오르고 깎일 때 많이 오르고 이러더라고요. 어... 아휴. 나중에 비누도 좀 주워놔야겠다. 왜요? 비누 있으면 빨래 씻잖아요. 여기 있지 않을까? 없네? 주윤서도 <웃음> <유소도> 하필 l g <웃음> <응? 웃음> 아니 주윤서도... 주유소도... l g 그거잖아요 나 SK에서 기름 넣는 사람인데. LG. LG. 거야 예. 와. 이거 는후드거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야 이거 아니아니아니아니 뭐야? 이거 여기 자석에 저걸 많이 실어놔서 열러 타야 되는가? 아이또 살아있는 애가 있노. 여기 또 그거네. 아 씨, 좀 이따 봅시다. <웃음> <웃음> 아 여기 또 있네? 아이씨 좀 이따 또 옵시다 아 연속으로 두개나 봤는데 저런 아파트 같은 데다가 저렇게 걸려 있으면은 진짜 개꿀인데 아 그럼 거기가 다 그거예요? 네그그 그 아파트 전체 통으로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왜, 뭐야, 뭐야, 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왜, 위에, 뭐. 위에 위에 무슨 뭐 위에 왜요? 위에 존나많은 아, 배또 썩었어요. 아... 여기서. 아 여기가 군부대다. 못 들어가요, 여기도. 일단 정리하고 갑시다. 안에 있는 애들, 기어 나와요? 있네요. 이거 건너 오기 전에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뒤쪽으로는 없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만 쏠게요 아, 어, 어잘 간다 갈아 죽이네 그냥 뭐야? 아 걸렸어 뒤뒤뒤뒤뒤뒤 뭐야? 아! 물렸다 씨 아니! 이걸 바로? 어! 어. 어 이거 바로 덮치기 당했어요 저 어! 어! 나 넘어졌다! 다재밌나 나 죽인다! 아! 아! 아! 제거 시체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냥 저기 넣어줘요 잡고 다 잡고. 어 이걸 덮치길 당했네. 아 안돼. 저거 덮치길 조심해야 됩니다. 참교육 당했네. 아. 와, 씨. 아, 저, 언제가, 씨. 와. 아, 뒷골. 아. <웃음> 어이. 와, 존나 먼데? 아, 총알이 걸려갖고, 씨. 이 이거를 덮치기를 당한다고? 아, 상상도 못했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온다 저 원래 털었던 군부대 가서 총 하나 그냥 대충 먹고 올라가겠습니다 군부대랑 가까워요 아, 어, 레벨 많이 올려놨는데 이걸 뒤통수를 까버리네 가 없어. 아. 야... 아. 아. 안, 돼... 어... 안 죽었죠, 아직? 예, 네, 아직 안 응? 죽었어요. 하 마십시오. 한방 어, 갑니다. 어 이거 선 넘지 이 레벨 얼마나 많이 올려놨는데 이거를 이걸... 덮치기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린다고. 와, 와 씨... 사방에서 계속 오네 최대한 버텨봐요 지금 응. 가고있어요 갑자기 그냥 뒤에서 그냥 확 덮쳐졌네 띠점이 이래서 무서워 와 잡아뜨린다 그냥 막 물어뜯니까 으 그냥 죽는구나 한방에 죽어요 그, 그거 그 조심해야 돼요 잡아뜨리는 어. 거 그거 왜 레포데에 나오는 헌터 있잖아요 에, 에. 그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바로 그냥 파운딩 당했네. 오. 와, 아닐사, 아닐사. <웃음> 야. 제대로 안 일사다, 이거는. 그래도 좀도둑에서 다행이지. 와. <웃음> 어디였지? 아, 저 끝에구나. 월다 주변에 월드 정리를 했긴 한것 같은데? 제가 데리고 가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어... 아, 너무 무서워 이 게임 이제 어느 정도 죽지 않을 정도로 숙련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웃음> 있는은 <있었는데 숙련은> 개뿔 <웃음> <씨. 웃음> 한번한번컷어한번 한번 어, 컷을 당할 줄이야 내가 제가 이거를 딱 덮여지는 순간, 아, 이거 좁됐다 싶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느낌이. 아이, 카타나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돕고자 하시고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이미 그냥 덮쳐지는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그 아, 그래요? 못 도와줘요, 그 네, 못 도와줘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죽는 거예요. 아. 그렇게 당하면 백신도 소용이 없구나. 네. 네, 백신을 넣어 넣는다고 해서 난이도가 내려가는 건 맞지만, 네,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네. 야, 이거. 야 여기 이, 이 동네 안 와가지고 그런가 좀비가 한 두세 명더 있는 거 같은데 아 시체를 우선 넣고아예 거의 다 도착했어요 시체는 우선 트렁크에 넣었고 야아 너무 몇 시간의 노력이 사라져버렸어 허탈하다 진짜 저거 둘다 죽었으면은 멘탈 다 깨지지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래도 나는 팔한번 팔 야미 당했어 요팔팔 먹히는 게 나아요 이게 씨어우 힘들어 어 깜짝이야 <웃음> 접니다 차에 놀라지 마십시오. 응. 제발, 제발, 제발. 응, 차 안에 시체가 있어. 내 <웃음> 네, 시체 야미해 봅시다. 근데 저격총은 어디 갔니? 저기 <웃음> 저기 옆 좌석, 좌석에 올. 아, 놔놨어. 그런 거예요? 넣어놨어, 죽었어. 어, 참교육 당했어. 티야나